아, 피곤해 커피라도 마셔야지 안 되겠네 어. 아, 뭐야 전에 또 붙어있네 응 아니 저기 미쳤... 미처... 서츠를 만... 아, 침착하자 여기 회사야 침착하자 일단 침착하고 이 팀장, 아,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그러는데 저랑 잠깐 회의 좀 하시죠? 네, 회의실로 따라오세요 이 팀장, 지금 뭐 하는 거죠? 회사에서 젊은 애랑 노니까 좋아요? 이 팀장이 본분을 까먹고 있나본데 이 팀장님 의인은 저 젊은 애가 아니라 나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젊은 애가 셔츠를 만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? 점심에 밥 먹다 튀었으면 화장실 가서 혼자 해결해야지 <웃음> 뭐하는 짓이에요 안 그래?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? 아니 좋아 죽는 것 같던데 표정이 말해봐 젊은 애랑 노니까 좋냐고 알지 사수랑 부사수 사이인 거 그런데도 둘이 너무 붙어있는 것 같네 지금 경고하는 거야 한 번만 더 사적으로 둘이 붙어있는 거또 보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경고야 자기야 자기한텐 별일 아니라고 생각될 줄 몰라도 나한텐 그게 아니네? 꼭 옛날에 우리 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 자기도 내 부사수였잖아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이 팀장님 제가 화나서 공사 구분 못하고 저 젊은 친구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이 팀장님 선에서 그만하세요 알죠 우리 자기가 그럴 마음 없다는 거 근데 자기야 사람이 붙어있다 보면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게 돼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질투에 눈 멀어서 쟤한테 쓴질부리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커트해 자기만 믿을게 자기 일 잘하잖아 저분도 알아서 잘해 나 먼저 나갈테니까 조금만 더 앉아있다가 나오세요 팀장님 그리고, 사랑해요 아, 제가 커피 마시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셔츠 만지는 거 보고 화가 나서 커피를 못 마셨거든요? 팀장님이 타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 김에 얼굴도 한번더 보고요 기다리고 있을게요